Ladies and Gentlemen! t o d a y Lit Awards!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Lit Awards라는 가장 세계적인 음악 어워즈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해 동안 리티 t 와 함께 정말 많은 음악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 베스트트랙과 뮤비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번 뽑아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섹션으로는 베스트 트랙 한마디로 음악적으로 가장 좋았던 올한해 음악을 뽑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뮤직비디오 음악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뮤직비디오를 만든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이고 세 번째로는 베스트 퍼니 뮤직비디오 가장 웃긴 뮤직비디오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줬던 아티스트에게 상을 주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베스트 릿 액션 비디오 릿TV에서 그동안 한해 동안 가장 멋진 리액션을 꼽아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Yeah. 그럼 첫 번째로 베스트 트랙에 바로 수상을 담당하신 션텔러 군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션텔러 군에 자, 베스트 트랙! 오늘 한해를 빛내준 베스트 트랙! 바로, 후보가 4명이나 계신데요? <웃음> 자, 첫번째 후보! Post Malone의 Sunflower! 자, 그리고 다음! 바로, 느낌이나즈의 출리! Uh, bitch. 자, 그리고 다음, Drake와, featuring Bad Bunny, m Mia! 자, 그리고 마지막 후보, Triple X, XXX, Tenta t i o n sad 자 이렇게 네 분의 후보 한번 만나봤는데요. 과연 올해 Lit Awards Best Track의 수상할 수상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Drake featuring Bad Bunny의 Mia Mia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주세요 어! 수상자가 나왔네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드레이크 썩님 성님 대신에 썩님인가요? 예 드레이크 썩님이 지금 해외 공연을 돌아다니고 계셔서 어. 저한테 급히 어제 음. 너가 대신 수상을 하게 된다면 좀 상을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아저 요즘에 드레이크 형님이 참 좋은 노래 많이 냈잖아요 음. 가 디스플레이나 이제 여러 어려운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이제는 돈을 안 버시고 좋은 일만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게 또 미아로 라틴 음악까지 점령을 하셔가지고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드레이크 형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가슴 문풀레지는소감이었데요 <웃음> 빨리 꺼져 주시고요 <웃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부분. 베스트 뮤직 비디오 부분에 바로 CM 군이 수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CM 군 빨리 오시죠. Hello to the world. I'm CM. 자, 두 번째는 베스트 뮤직 비디오 부분인데요. 베스트 뮤직 비디오는 첫 번째 베스트 트랙과는 달리 정말 좋은 음악에다가 그와 어울리는 비디오까지 만들어서 정말 멋진한 편의 영화 같은 혹은 예술 작품 같은 뮤직비디오를 만든 바로 그런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후보가 오, 쟁장한데요네 분이나 되는데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보시죠. Childish Gambino의 This Is America. This Is America. Don't got you slippin' no Don't g t you slippin' no 우차이디시게임의디 DC 아메리카는 정말 뮤직비디오가 큰 효과를 줬다 뭐 어떤 되게 그래픽을 넣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많은 사회적인 의미를 둬서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영감을 주고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면서 정말 멋진 아티스트라는 명성을 다시 한번 떨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멋진 아티스트의 대적할두 번째 후보는 누굴까요? 두 번째 후보 뭐. 아리아나 그란데 가리스 우먼네 이렇게 가리스 우먼까지 보고 왔는데요 가리스 우먼 자체도 정말 여성분들의 인권신장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 멋있게 영상으로 담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TV 채널에서 확인했을 때 많은 문제 제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세 번째 바로 BTS의 Fake Love 와우 뭐 t t 같은 은우우에 말할 할필요이코이코에아에서코리코에아에서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한류 스타죠 바로 BTS의 Fake Love 백길럽 같은 경우는 많은 의미도 넣었지만 정말 멋진 그래픽 효과와 또 그래픽 효과로도 담지 못하는 생생하게 목숨을 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기쁨을 줬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LSD의 Thunder Crowd. 야 정말 멋진 색감과 정말 멋진 구름 효과.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멋진 뮤직비디오로 만든 LSD까지 다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2018년 베스트 뮤직 비디오의 수상자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바로 찰디씨 갬비노의 This is America. 아또 이렇게 상이 왔는데요. 자 그럼 찰디씨 갬비노의 This is America 바로 수상자에게 수상을 해보듯이죠. 어, 아프신 거 아니시죠? <웃음> 자, 제가 대리로 아예 아, 네. 아, 네. 제가 또 우리 겐비노 형님 대리로 좀 바쁘셔가지고 다시 왔는데요. 어, 굉장히 찰지식 겐비노의 디스위스 아메리카 의미 있고 정말 어 사회적 이슈를 콕 집은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이런 어메이징한. 어, 비디오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과 찰지식엠비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도 즐거운 한해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들어가주시고요 네. 그럼 세 번째 섹션 베스트 퍼니 뮤직 비디오에 수상을 해주실 바로 션테일러 군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불러볼까요 여러분 션테일러!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션 다일러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해 동안 가장 재밌었던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런 베스트 퍼니 뮤직 비디오 부분인데요 이번엔 후보가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바로 릴디키의 프리키 프라이데이 아주 그냥 크리스 브라운과 릴디키가 몸에 박혀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건 최근에 어, 최근에 나온 뮤직비디오인데요. 바로 코덱블랙의 ZZ 아주 뮤직 컨셉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 거기 나오는 대사도 그렇고 정말 재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보입니다. 아 바로 굉장한 많은 이런 챌린지 영상을 올리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바로 드레이크의 In My Feelings Kiki, do y o love me? Are you riding? Say you never ever leave from b s i d e me In My Feelings 저도 여기 시기 챌린지에 한번 참여해 봤는데요 정말 춤을 드럽게 못 춰가지고 어쨌든 그러면은 바로 수상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퍼니 뮤직 비디오 부분 수상자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Lil TK의 Freaky Friday <웃음> 오, 어 <오>, 여기는 조금. <웃음> 오케이 릴디키, 프리키 프라이데이, 예요. 릴, 어, 요, 릴키 장난치지 마, 노 조커맨. <웃음> 릴 요. 디키 주세요, 내 상야 마이크로 내놔. 오케이! Okay. 여러분들 제가 릴디끼 형님 대신에 이렇게 수상하러 왔는데 정말 이 Freaky Friday 보고서는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 기분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도 더 재밌는 노래 만들 거라고 저한테 저 연락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그 형이 행복한 거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그 형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왜냐 돈을 벌수 있어. 아, 오케이 이런 얘기는 하지 말랬는데 어쨌든 오늘 정말 이렇게 상 받을 수 있어서 이상 진짜 온전하게 형 갖다 드리고 싶지만 저 이거 팔아 가지고 술 먹으러 갈 거예요. 오케이, Let's get it. 그럼 다음 수상에 만납시다. 자, 안녕. 혹시 누구신가요? <웃음> 아, 동네 동네 아는 동생이요. <웃음> 네아 그렇군요. 동네 아는 동생이었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 수상 부분에 바로 올 한해 동안 리티비에서 생산해냈던 베스트 리트 액션 비디오를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에는 바로 옆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동네 동네 친구분이 <웃음> 나왔습니다. 아 예. 아 네. 정말 2018년 저는 이제 리티비를 운영하는 CM 군과 션 군의 이제 친구인데요. 근데 정말로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매일 밤낮없이 고민하고 영상찍고 편집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구독자를 향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2018년에 이끌어왔고 2019년에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수상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수상착! DJ 스네이크의 딱히 딱히 리액션! 따기 따기. 이거 근데 지금 장면이 좀.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시엠 군과 시연 군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아, 해냈다, 진짜로. 어, 아 일단 먼저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죠. 어, 일단 꽃이 제일 큰 꽃을 받아서 어 굉장히 가슴 벅차고요. 그리고 어한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치, 앞으로 2019년도 굉장히 또 달려가는 그런 한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정말 저희한테 2018년은 뭐 얻은 것도 많고 뭐 잃은 것도 있지만. 정말 지금 현재 만 지금 현재 수치로는 이제 만 3천 명 정도가 넘었고 이제 만 4천 명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2019년에도 정말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 재밌는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실망시켜주지 않는 그런 리TV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 정말 한해 마무리 너무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2019년도 정말 멋지고 힘차게 리티비와 함께하는 2019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2019. 2019. Yeah.